된거야? 안녕! <웃음> <웃음> 3년 만에 보러 갑니다 그 밥만 먹자 네, 밥 먹고 이제 먹라 <목소리> <목소리> 배려 배려하셨네. 아그니다 진지 근데 그렇게 보니까 또괜찮아 괜찮지? 이거봐 어. 괜찮지?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어. 이거 하네스 종류 봐봐 귀여워 큰건 없죠? 여기 있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생신 오일 맞지? 아 이거 아니네 오일이 거였어 오일이랑 이렇게 하나씩 있어 이 신발을 샀어요.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귀엽죠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朝菜、朝食はね、ちょっとね、どこがていのトスす 꼭 흰테를 사용만 했던? 나는 근데 이제진 어울린다 진짜 투명테라 보니까 이투명테 진짜 이때가 있었던 것처럼 제일 어울린다 투명테 너무 좋아 진짜 <웃음> 어다 근데 이번 거는 지아 흘릴 거 같아 이거 1 0로 흘릴 거 같아 어 흘린다 이백로다 <웃음> TV 있어. 와, 이게 권력이야. 와, 이렇게 멀게끔 만들어서, 이 권력에 성장하는 뭐한다. 맛있 진짜 맛있맛있어 진짜 맛있 이렇게 맛있어. 이렇게 <shriek> 마르게 빗다 봐서도 이렇게 불리는 건나뭐 공학자도 c 서 k <laughs> a <laughs> Where the linden tree, t h s melody is calling me, calling me. me. there's a sweetheart yearning for me day by day, day, by day. so far away, in f r e q u e i t ray, I long to hear the church bells r i n me h o w n our love will rhyme, t h e r e come a time. Bright moon b e a m s quibbled on the rippling right river And my sweet heart waiting by the vine l o v e dreams remind me I left my heart behind me by the dear old And we will wander by and by, y and 커피금어저기워 맛있어. 이게 좀 있어. 니 哦单没我